10 암페어이다. 1분 동안 c 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와 통과 전하량 각각 얼마인가? 일단 볼게요, A는 A가 3이고 B가 10이잖아요. 어? B에 흐르는 전류가 10, 10이잖아요 그러면 7, 아니 C는 7A. 그러면 7 암페어. 그러면 7암 그러니까 1분이잖아요. 그러면 일단 이 콜럼을 구1 0 전하량을 구되는데 7곱하기 60 60. 이렇게 해주면 400이 돼요. 400콜롬이 돼요. 그래서 얘의 그 전류의 세기는 7암페어이고 얘의 그 총전하량은 420콜롬. 이렇게 4번. 아 그렇군요. 네. 얘는 뭐 어떤 도선의한 단면에 200mA의 전류가 5초 동안 흐를 때두손에 통과한 자유 전자의 개수는 일단은 총 전하량을 구해야 되는데 0.2 곱하기 5가 되는 거잖아요. 이 단위 암페어로 바꿔줬으니까 네. 그러면 1이에요. 그래서 그냥 그대로 6.2 5 곱하기 10의 18제곱 개 전자가 흘러요. 와 오늘 정말.